최근 늘어나는 미분양 속에 언론사에서 눈물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분양 늦출수록 더 손해. 눈물에 밀어내기. 건설업계. 경쟁률 반토막에도 눈물에 밀어내기 분양. 눈물에 인천. 검단 8억 아파트 분양권 반토막. 아파트 분양시 3천만원 드려요. 눈물에 미분양 털어내기. 대체로 이런 기사죠.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발생했던 미분양 사태 당시 기사에 나왔던 눈물표현은 주로 눈물의 반값 세일같은 할인 분양. 떠리 분양에 쓰였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2008년 3월 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눈물의 땡처리, 6월 재살 깎는 눈물의 마케팅, 10월 대한민국은 지금 눈물의 땡처리 중 2009년 4월 건설사들 눈물의 미분양 털기, 2012년 9월 미분양아파트 눈물의 세일 등 너무 많습니다. 당시 기사의 아래처럼 아예 표로 만들어서 할인분양 실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금 미분양 할인 인천, 서울, 구미, 경북, 경남, 지방도시까지 미분양 할인 시작하면서 소급 적용까지 진행한다.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 시행사들이 최근에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까지 들고 나왔다. 계약 후 시세가 지금보다 떨어져 할인분양 발코니 무상설치 등 혜택을 받은 계약자가 등장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성행하다가 자취를 감췄던 상품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남 고성에 짓는 고성스위트의 멜크로 435가구 아파트는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분양을 실시했으나 대건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선착순 분양을 하게 된 것이다. 전체 가구 중 아직도 절반가량이 미계약 상태다. 시행사는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된 공급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할인할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금액으로 소급 적용해주는 안심보장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단지는 이미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금 분납 1차 1차 천만원들을 실시하고 있는 곳인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안심보장제까지 추가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을 이미 받은 분들에게도 안심보장제를 적용해드렸다. 면서 앞으로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처음 등장한 안산보장 상품은 당시 미분양이 속출했던 영수지구와 인 별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성행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하락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중도금 대출을 해지해주는 상품,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2년을 거주한 뒤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 등 종류도 다양했다. 2014년 말부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후 이런 유형의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자 침체된 분양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시행사들의 안심보장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현재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안심보장제가 확대되고 있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짓는 구미해머로리버시티 756가구 도 조건변경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및 계약금 정액제 1000만원 혜택에 더해 안심보장제까지 내건 것이다. 지난 7월에 분양한 이 단지는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분양에 나섰지만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던 거제시 아주동거제 한신더의 547가구 도 안심보장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단지에서는 입주 전까지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가정기기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할인분양을 실시할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경남지역의 한 아파트 분양연장 관계자는 안심보장제는 미분양이 심각할 때 등장하는 상품 이라면서 할인분양, 발코니 무상제공 등 혜택을 소급 적용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만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는 매수심리가 더러붙기 전에 이 방법을 써서라도 미분양을 털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 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안심보장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시행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분양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분양 사업을 미루는 시행사가 생겨날 것 이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분양보증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선분양 제도 특성상 수분양자의 납부금 안전성이 우려되지만 HUG 분양보증 상품으로 납부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HUG는 지난 2013년 전세보증상품 출시로 전세금을 때일 우려를 해소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부동산금융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30년간 630만 가구 분양계약후 23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민간주택 미분양 규모는 총 719가구 규모다. 동월 기준 2016년 372가구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이다. 추가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분양은 선분양 제도로 인해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분양 당첨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된다. 사업자는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금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납부받아 공사비에 활용하는데 미분양으로부터 파산시 수분양자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다. HUG 분양 보증 상품은 원설사 등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 이행 또는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지난 1993년 상품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30만 가구의 신용을 공급 118조 0 원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시켰다. 현재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주택 사업자는 HUG 분양 보증이 있어야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낼수 있다. 분양보증은 위기 상황에 더 빛을 발한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2008에서 2010년 3년간 1 7 9 1 1억원에 달했으나 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더 이상 위기가 파급되지 않았다. 이는 2011년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되찾는데 기여했다. 분양 주택시장 위기 국면에서 공적보증기관이 분양보증 발급이나 이행을 거절하지 않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해 줄 것이란 신뢰가 뒷받침된 게 주요했다. 반면 당시 미국의 경우 다수의 민간 보증기관이 동반 부실화를 겪으며 4개의 민간 보증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연방주택저당공사, 연방주택대출저당회사를 구교화하는 등 직접 개입 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현재 미국 모기지보증 시장에서 민간기관 점유율은 2.6% 수준에 불과해 세계금위기 융 직전 56%과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저렴한 보증료로 서민주거안전 지원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보증 상품도 가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전세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가입가구 수는 지난 2015년 3941가구 7,221억 원에서 지난해 23만 2150가구 51조 5,50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HUG는 연간 전세보증 시장 가입 수요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HUG 전세보증 상품 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최대 0.18%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증료 할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배력의 증저소득,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40에서 6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해 구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HUG 전세보증의 보호 대상도 확대 중이다. 지난 2015년 일부보증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수도권의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4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2020년 8월부터는 다중주택 화장실 거실 등 공동사용 주택 임차인도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 보증, 전세보증 등 다양한 정책 보증을 통해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지키고, 무주택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며, 재무 건전성을 지속 강화해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겠다. 고 강조했다.